5번 참가자 우섭이다 고도비만이다 현상태에서 2 0 k g 를 뺀다면 여유증이 없어질까? <웃음> <웃음> 야, 야 피디야 니네보더 심하잖아 네? 예? 다시 한번해어봐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진짜 심하시네 이.. 우리 피디님은 유전이 일단 되게 커요 그쵸? 렇 예, 유선이 되게 크고 지금 살이 조금만 찌면 유선 무게 때문에 쳐져서 그레이드 3로 바로 가는 거예요 상당히 심한 정도는요 지금 예. 긴급 수술필요하나요 네, 예, 피디님은 수술을 좀 진짜 하셔야 되겠네 조금 조금 조금 지금 늘어진 거 봐야죠 <웃음> <웃음> 지금 웃는데도 많이 흔들리잖아 저렇게 저렇게 따로따로 노는 따로 거 근데 야 이거 20kg 정도 빼면 괜찮을까 <웃음> 디자인 전공 프리랜서인 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달음식으로 매번 폭식을 하고 밤낮이 바뀐 채로 3년을 보냈습니다. 외출도 안하고 사람을 잘안 만나서인지 아니면 내 모습이 못나 보여서인지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언제부터인가 불면증과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하루가 찌들어버렸습니다. 매일 우중충한 하루에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부러 터진 내몸뚱아리보다 온전하지 못한 정신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바닥난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서 제대로 다시 살아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등산과 식단으로 일단 20kg를 빼봤는데 살처짐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앞으로의 제도전은 지방이 빠져나간 공간을 차곡차곡 근육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90일간의 여정을 함께할 참가자 5번 우소 잘 부탁드립니다